언니 오늘도 선수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어떤 선수냐? 오늘은 홍언니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피지크 탑3첫 번째 최봉석 선수. IFBB 피지크 프로이면서 작년에 제팬 프로 프로전에서 우승을 했죠. 올림피아를 이제 직행하게 된 최봉석 선수. 그다음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도 IFBB 프로 자, 세 번째 김민수 선수 김민수 선수도 IFBB 피지크 프로 선수죠 이세 명의 친구들과 피지크 선수들과 좀 궁금한 거 피지크 선수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일상적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홍언니는 이 친구들과 어떻게 인연이 있냐면 은 민수 같은 경우는 제가 심사를 했던 시합에 나왔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왔는데 어 입상을 하지 않은 노비스 종목으로 나왔는데 노비스에서 1등하고 그 다음에 오픈 체급까지 통합 우승하고 그랑프리 있었어요 정말 무대 딱 나오는 순간 와 프레임 좋다 몸 좋다 진짜 그때 보면서 아 프로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빠르게 프로를 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친구랑 한번 같이 일을 해볼까 해서 한번 연락을 했었죠. 근데 일은 같이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알고 지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조정현 선수. 조정현 선수는 제가 작년에 피지크 시합을 도전했을 때 같은 시합을 뛰었어요. 제첫 번째 피지크 무대에 이 놈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무참히 발렸죠 네. 그 다음 최봉석 선수 봉석이는 뭐 우리나라 피지크가 생긴 처음부터 어, 두각을 나타나고 피지크 한국의 시조새죠 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최고의 선수 최봉석 선수 많은 후배들이 봉석이를 보고 피지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아마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도 남자 선수 3인가 홍언니 네 명이 함께하는 수다 지켜보시죠. 지금 이제 홍건이가 생각하는 피지크 국내 탑 탑3, 스리 탑 스리와 함께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장 나이가 제일 많은 대장 공석이 최고급 <웃음> 최고급 아, 아, 프로 네두 번째 두 번째 형이지 조정현 프로 정현이 자세 번째 어, 막내 민수 김민수 프로 하 민수는 이 운동 시작할 때 롤모델이 공석이 헉 롤모델이 공석이야? <목소리> 공석이야. 정현이는 아니네? 저는 개벨가 몰랐어요 군대에 있었을 때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유명했으니까 네그 인스타 보다가 이제 오성현님이그 뭐뭐 당시에 나바 왕좌에 올라왔을 때 근데 한번 이겼잖아 그때 이해했잖아. 아. 네. 그때 완전 뿌리쳤겠다. 그때 뭐. 노에 아, 보는 거 없겠네. <웃음> 그때는. 느지가 그러니까 않았었어요. 아, 진짜. 아, 좀. 와, 진짜. 진짜 지가 않았었어요. 아, 기쁘다기보다는. 정현이는. 아, 저도 진짜. 왜냐면. 내가. 진짜로. 진짜로 <웃음> 그때는. 진짜 그 제가 피지크만 정도는 나갔습니다. 그 피지크에서. 그 유명한 사람이 진짜 봉석경님께서 그~ 그렇지 그 계속 그~ 우승을 계속 연달아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봉석님 막도 그렇고, 아... 맨날 봉경님 뭐 이렇게 다이렉트하고 막저 빨로우 막 팔백 명이 다이렉트한 거예요. 그~ 뭐야, 그, 아왜 그, 네. 그, 네. 다이렉트하고 그냥데다 맨날 그~ 빨로우도 하고, 조금 전에 맨날 빨로우 막 그~ 잘못 <웃음> <다이렉트. 웃음> <진짜 진짜 웃음> 그, 보셨나? 뭐~ 빨로우 했다 치사하고 막일 짜증 나서다이렉트 아~ 잘못 보셨나? 그~ 나. 근데, 이렇게 뭐 하는 거면, 뭐, 팔로우 막판 해달라는 거 봐요. 이런 거 있잖아. 나도 느껴. 네. 오지 않았던 거. 봉석이는. 지금은 없어. 지금은 오는 제가 먼저 시작할 때는, 진짜 05년대 형님, 간지밀. 형님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밥은 내가 살 거였다. <웃음> 정말, 진짜, 정말 아닙니다. 이제, 역시 간지밀도록 그, 스트레칭파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웅짱 카페가 있었어요, 다음. 거기에 형사진 많이 들어와서 형님들 되게 좋아했고, 그다음에 펜슬기 펜슬기. 좋아했고. 그다음에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한승기 선수 한승기 좋아했고 그 다음에 최행성 감절용으로 그때 당시에 철순이 형이 그 앞에서 좀 유명했었고 음. 음. 이렇게 세분 많이 좋아했었어요 정현이는 좋아하는 빌더가 있어? 피지크선수만피지크선수만있 저는 빌더 분들 진짜 저는 깜짝 놀라는 분이 이승철이 이승철이? <놀람> <놀람> <놀람> 그니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다 존경이. 예타 하거나, 예탈해에서 꼴찌에도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민수님. 음. 좋아하는 애플이죠. 나도 안 맞아. 아, 구나 아니야, 이건 아 나도 아니다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다 정말, 네. 정말 존경을 서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없잖아 근데 나도 보디빌더를 존경했는데도 근데 나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15년 이상 한사람들 보디빌딩이 근데 성적이 안 좋으면 또 존경이 안돼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다 그렇게 존경할 필요가 없어 뭐야 이거 아 2개씩 2개 구나? 뭐야? 이게 산전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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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되게 고소하네요. 청현이가 저는 물을 주고, 동석이는 고기를 줬습니다. <웃음> 일단 이 셋을 보면은 얼굴은 안 보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 허리하고, 허리하고 어깨 대비가 제일 중요해요. 얇은 허리하고 어깨도. 그런 사람한번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냉정한 뭐 네. 그러니까 어, 작은 데에서 우승할 수있지 근데 보드 빌딩도 마찬가지야 다리 짧고 배 길고 머리 크면 어떻게 때등이렇 낮은 데에서 우승할 수 있는데 상위로가 거나 뭐, 이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머리 크기는 상관없나? 시피는 네. 머리 크기가 음, 중요한, 아, 중요한, 아, 거, 중요한 거 같다 중요한 거비 그럼 뭐, 뭐 머리, 어깨, 허리 세 중에는 그러니까 허리가 중간인데 어깨가 넓은 거 어깨가 넓은데 허리가 얇은 거 얘네 둘다 중간 중간인데 얼굴이 작은 거 이렇게 이렇게 말해, 이게 세개 중에 어, 허리, 허리가 일단, 허리이얇아 하는데 이게 어깨가 넓고 호흡으로 허리를 네. 할수 있지 않아?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정도? 니까 3, m 정도 얘는 그렇지. 트레이닝이 되는데 어깨 트레이닝이 어, 어깨 같은 경우에 체형적으로좀두 번이 그런 것 같아요 웨이 한 내가 15년 됐어. 1 5됐 15년 됐어. 네.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15년 됐어. 존경년는어 15년 됐어. 1 5 15년 이상 한 사람. 15년 됐1 2년1 2년 됐어. 년 있다 1경년1 제대로 진짜 한 거는.. 제대로 말고.. 무시로 네, 네, 네, 그래. 그럼 이제 8년차를. 8년 차죠. 8년 차 저는 이음나 선수가.. 이음나? 아아.. 이프리기 또.. 이렇게 하신 걸까.. 회 친구야? 개인적으 그냥 <웃음> 개인적으로 친한 거 말고 선수로서.. 선수야, 선수로서.. 선수로서 멋있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는.. 아름 씨.. 이쁘더라고 아, 아, 아, 아, 멋있지. 네, 진짜 어, 무대 위에서 봤을 때 그.. 아름 씨만의 그게.. 네. 그게 남심 만에 뭐가 있더라고 응. 김유정 선수, 효정이 효정이는 선수로서는 좋고 뭐라고 그러다 그냥 무대 위에 이뻐해 정현이는? 아, 좋아다 이쁘다 울다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다 이뻐가지고 왜말하쁘고 음. 뭐 쟤네는 다 이쁘던데 어. 피규어 선수들이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들고 다비키니어 나는 피규어 나피 좋아 아, 피규어의 한나 손아나 손아나 선수로서 어 선수로서도 예쁘고 아, 개인적 이성적으로도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여자라고 봤을 때도 한나만큼 좋은 거 같아 요 이거 특별하게 이 사람 저 특별하다는 사람 모두 다막다 예쁩니다 쓰레기네 이제 <웃음> <웃음> <웃음> 누가 하나 걸려나 <웃음> <웃음> 아 맞다 저는 예린 예린이 예린. 그 무대 밑은 모르겠고 예린이 <웃음> 무대에... 무대 밑에서는 편안하게 이고 아, 진짜 무대 위에서도 이뻐. 예한 네. 번도 무대를 본, 본 적이 없지만 그 사진으로 보면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아, 예린이 몸 진짜 좋예그 네. 비율도 그렇고 밑에서는 이제 같이 그 마우기 뭐막뭐 대회장 가면 같이 이렇게, 아 이렇게 쪼그려 가지고 얘기하다가 딱그 사진 어? 이 사람이 만나 싶기도 하고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어? 빨리 너도 뭐 한번 말... 아, 알고 알고 좀시 신거 말고. 아이모는데 생각해 본적 없어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일단 이 정도 찍어도 잘 편집해 주실까요? 우리 키이 잘해주실 거죠? 마지막으로 최공석에게 피지크란 에게 피지크란 이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쳐가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피지크란 종목에 오래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를 있게 해준 감사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 탑인데 어, 또 도전한다는 맞아요. 이 어떻게 보면 멘트잖아. 네. 조정현에게 피크를 안할 거야. 피지를 피크를 피지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보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고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크를 피 김민수 선수에게 보충제라 지금 어. 보충제를뭘 먹고 있어 지금 저 일단 먹는 보충제가 음, 어. 시 뭐, 글루타민, 크레아틴, 단백질 보충제 그리고 부스터 딱 어, 이정도만 지금 먹는 아요 음. 아무튼 우리, 네, 피지크 한번. 탑 3인가 탑 3인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나중에는 또 기회가 되면 운동하는 곳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3대 운동도 궁금하고 운동 스킬도 궁금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모이는 걸로. 아, 그리고 시합 때또한번 찾아가서 또 멋진 몸들도 한번 보러 놀러 가겠습니다. 이상, 오. 여기까지. 안녕.